오늘은요, 사악사 공룡 능선을 타기 위해서 지금 사악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룡 능선은 자체 아름다움이 이인 것은 두말 나이가 없습니다. 공룡의 기자 특별 연상시키듯 손봉이 주기차게 서사 이어져 있는 설악산 최대의 암봉에서 산행하는 일을 압도하고도 남는 곳입니다 공룡능선은 중요한 암봉지능, 봉툴리맛은 화강한 봉지로 예설학과 예설학 경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을 가는데요. 코스는 비선대회에서 마등역, 공룡능선, 그다음 천부턴 계획을 초과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좀 잠시가 한2 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에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대청봉하고요 네, 마둥령 갈림길에 좀 왔습니다 저희들은 마둥령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야간 트리팀은요 네, 잠깐 한순간 이 방면은 밥을 해매게되거든요잘 네, 보셔야 됩니다 야간 산에 꼭 준비하실 수 있어요 하드램프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컨선트는 스틸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스틱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 코스는 상당히 네, 인착되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계단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중이상거에어요 일출을 보고 공룡 능선을 네, 타러 갑니다 이곳은 벌스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은요 시야가 무척이나 아주 좋습니다. 왼쪽 능선으로는 세존버 멀리 금석차가 선명히 보이고 있고요. 공룡 능선은요 마등령에서부터 해운과 대피소 앞 은엄의 권위까지의 능선 구간을 가리킵니다. 나한봉을 좀 제하고 있습니다. 나한봉의 명칭은요 불교의 수호신인 나한을 나한에서 유래됐다 합니다. 밧이아주 가스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아내려가시도 힘든 것 같아요. 아 내려서면요, 내려서면 바로 또 밧줄입니다. 멀리 우산바이도 지금 가만히 하고 있습니다. ㅋ <웃음> 아유 내려가는게 더 쉽지가 않아요 후흐흫 <웃음> 이거 아, 제일 높은데 127이고 이렇게 되니까 또 힘들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멀리요? 네. 중청 대초봉이제도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렁 내려 이네 드리는 아주 예술입니다. 어, 네, 대청과 중청이 또 선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또 들어가서 잠깐 사진 찍으시면 아주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갑니다 아주 <웃음> 쉽지가 않겠지요 <웃음> 아, 자꾸 뒤돌아보게 합니다. 앞에도 좋고요. 뒤돌아보면 더 좋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참, 또해결가안 알고 있네요. 아, 지금 나무도 없지네요. 오세요, 멋져, 우라요 아주 아. 저희로해운각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반갑습니다. 이야 멋진 것도 구경을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아침 막 흘러 내릴 듯이 지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룡 등산은요 웬만한 체육까지 도전하기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와서는 공룡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계속 르락나가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부상하기도 생겼네 뭐틀려내리네 저거 못내가긴 려 한데 계속 뒤돌아 봐야지 앞에 가야지 어류가또오려면 이제 내려갈 때가 됐겠죠아 빨간 아주 보석입니다. 신 선보는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고사목이 좀 쓰여져서 요기서 터널 지금, 지금 문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룸봉 <웃음> 네, 고객길 이제 마지막 코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눈이 다 내렸어요 1275봉, 마등령, 세전봉, 보험봉, 이선대, 장군봉까지 아말 그대로 한눈에다죠 조망이 됩니다 앞에가 대청봉, 중청봉, 서청봉, 기대이 정봉 영화장성, 사봉능선이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신 분도 계시나 어? 대빛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해운광들이갈 필요 없으니까요 바로 하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경이라는이